이게 불낙이다구! 불낙이야, 이게! 이게 불낙이야! 이게 불낙이다구! 그, 살면서, 약간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니, 씨. 모기가 이렇게 날도 다녀. <웃음> <웃음> 다시, 다시, 다시. <웃음> <웃음> 아, 나 어저께도 모기한테 무적이 불러, 짜증나가지고, 다, 어, 다시 뭐라 그랬지, 아마. 어. 네, 반갑습니다. 뭐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뭐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농구 대통령까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던 허재이고요. 지금 이제 예능인로서 아주 지금 즐겁고 아주 재미있게 지금 예능을 하고 있습니다. 허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라는데 어떤 음식인가요? 선수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예능을 하면서도 그런데 음식은 불나볶음이죠. 약간 이제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살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유행이 될 줄은 아주 몰랐는데 블록슛이라고 그런 거를 급하게 얘기하더니까 이제 블락이야 블락이야는데 이제, 이제 팬들이 그걸 아주 잘 재미있게 만들어 준 부분입니다 허재에게 블락이란 허재에게 블락이란 블락 볶음이죠 그게 허재 감독님이 생각하는 블락 볶음의 장점은 이거다 딱세 가지만 꼽자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피로회복에 타고납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럴 때 불낙볶음을 먹으면 좋다 추천 좀 해주세요. 많이 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집들이할 적에 가져가서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이 음식을 불낙볶음을 먹으면 아주 피로해보기에 너무 좋은 음식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허재 불낙볶음 시크릿 레시피가 있다면? 그냥 먹으면 되시는 거고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먹어. 그뭐 광범위하게 레시피라고 를말씀드리기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또 아주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떡을 놓고 야채랑 같이 놓으면 그건 낙지와 잘 어울리는 불고기랑 잘 어울려서 그게 떡볶이의 맛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낙 볶음을 다 드시고 남은 양념에 밥을 비벼서 먹으면 볶음밥 같이 여러 가지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매운맛을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를 좀 위에 놓고 같이 먹어도 맛의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다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먹을 수 있는 불락볶음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불락볶음을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게 불락이야.